어. 서울에서 보드 타고 있는 24살 맥미노입니다 어. 팝샤빗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연습한 트릭이라서 어. 킥플립 어. 탐패니 진짜 비닐을 멋있게 쓰기 때문에 멋있네요 어. 킥플립 백사이드 크롭그라인드 <웃음> 어. 중간에 있는 긴 레지에 노즈그라인드 하려고 아, 미났어요 oh.